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채대열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모사님 처음 뵀는데요. 어, 이히 하나님이 제가 마음을 열수 있게 많은 기회를 그동안 주셨던 것 같은데 김명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애틀란타 안에서 이미 몇년 전부터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느라고 바쁘다, 뭐 다른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여러 이유로 열심히 듣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도 역시 우연치 않게 전도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곳에 올수 있었는데요. 어, 와서 우리 목사님 뵀는데 어, 오기 전에 급조로 막몇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오다 보니 제가 딱히 집중해서 듣지 못해 가지고 어떡하지 뭔가 목사님 좀 느낌을 알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왔습니다 또 와서 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뒷부분의 말씀만 들으면서 김명자 전도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왜 자꾸 유튜브 방송을 보라고 그 많은 링크를 걸어주셨는지 커플소 tv 오케이 커플소 방송을 보내주셨는지 이제서 아아차 그럼 내가 지난 시간이 그렇게 다 놓쳐졌네 <웃음> 그런 후회스러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임박한데 8시에 또 말씀하신다고 강연하신다고 해서 제가 아그 일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남아서 교회 가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남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곳 애틀란타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약했고 또 그만큼 집중해서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자기 만드는 도자기 작가인데요. 도자기 만드는 일이 중요했고 그 만들어서 갤러리에 비즈니스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생의 목표를 아마 그렇게 삼, 삼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의 명예와 어떤 돈의 맛도 본 사람이지만 살면서 제가 54살인데요. 살면서 그거 외에 정말 중요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목사님을 뵈가지고 앞으로 정말 여기 이론으로 열심히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가면서 그렇게 계속 만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